네 반갑습니다. 서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8시 43분이 되겠습니다. 음, 선물 옵션, 오늘은 기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부터 해서 선물 옵션까지 한번 총 막나를 해 보도록 하죠. 이 주식 투자로 해서 선물 옵션까지 오셔서 많은 손실을 보신 분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 피해자가 대부분 개인이죠. 왜 개인이 이, 이 금융 투자에서 어,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오늘 주식 투자도 어, 이 선물 옵션을 알아야 어, 성공한다는 주제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은 어, 선물 옵션을 모르고 어, 주식 투자만 냅다 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식이 거의 미개급, 미개발국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선진 금융을 지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남들이 하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금융 문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금융지식이 부족합니다. 증권지식이 부족한 거죠. 구체적으로는 파생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주식투자가 생겨났으며 이 주식투자가 돈버는 그룹은 과연 어딘가를 파헤쳐보면 그 해답이 나오겠죠. 자이 주식 투자는 회사에 대한 아, 투자죠. 그죠? 어,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예, 자본주의의 가장 어, 밑바탕이 바로 기업이죠. 어, 기업이 생산을 해야 이 나라가 어, 부강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식 투자가 생겨난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식 투자의와 파생 투자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저번부터 했는데 간단히. 이, 만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 파생투자 이 투자 에서는 무엇이냐 이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직접 사장이 되지 않는 한은 경영자가 되지 않는 한은 이 차익 주식의 차익을 예, 목표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어. 자 기본이 이 가격이 다 있습니다. 주식에도 가격이 있고 파생에도 이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 변동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죠. 경기 변동 이 경기가 오르느냐 내르느냐, 그죠? 그 게임을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못 맞추면 이제 자본주의에서 대출되는 거고, 맞추는 사람은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똥똥거리고 요 사는 거죠. 자, 이 삼성전자의 가격과 상승을 맞추는 게임을 이제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개별주식이라고 하는 거죠. 개별주식. 그러니까 개별주식에도, 어, 파생투자가 있는 겁니다. 개별주식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선물투자도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옵션투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생투자가 엄청나게, 예, 물살을 타면서, 금융개방이 되면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미개발 지역에. 우리가 이 선진지식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일본 자본주의,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외국의 선진지식이 발표된 거죠. 그전부터는 공자활, 명자활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수학이라는 과목, 감옥, 과학이라는 과목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게 된거죠. 어, 생각해보면 굉장히 지식 자체가 늦게 출발한거죠. 그렇죠? 외국의 서구 지식은 벌써 산업혁명에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급부상을 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주식투자와 파생투자의 이제 코스피 200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선물 옵션을 알려고 하면 이 코스피 200지수가 밑바탕으로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의 주식의 200개 종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바로 코스피 200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파생 투자를 하더라도 이 코스피 200지수는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가장 에 핵심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쭉 시가총액 200개 종류에 종목 그 종목에 대한 변경 가격이 코스피 200지수입니다 지수에는 항상 100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요 그죠 100이라는 숫자 자그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존재를 하느냐 이거죠 코스피 200지수 코스피 200 지수 현재 지금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종가가 358.44 입니다. 근데 100 이라는 숫자가 존재를 하거든요. 지수는 평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언제냐 이거죠. 그게 1990년 1월 3일 종가가 100 입니다. 그러니까 200개 종목에 대한 가격, 시가총액을 갖다가 쭉 주가 응, 응, 응, 거래 주식수로 나눠 가지고 그걸 가정평균에서 나온게 바로 100입니다. 예. 음, 그러니까 어, 3.5배가 된거죠. 그죠? 32년 동안 3.5배밖에 증가되지 못했어요. 그죠? 자, 종합주가 시수는 얼마나 이거죠? 예. 어, 2022년 2월 25일 현재 2600 76.76입니다. 고스피 200 지수의 약 7.5배가 종합주가지수에 해당이 됩니다. 7.5배를 나누면 358.44가 납니다. 200개 종목 자체가 거의 이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거의 대변한다고 봐야 되죠. 음. 이 바스켓매매라고 있어요. 310개 이상 종목을 프로그램으로 매매하는 걸 갖다가 바스켓매매라고 하죠. 대부분 지금 은 지금 컴퓨터로 다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를 이제 맞추는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피 200 지수가 현물지수라고 하죠. 예, 현물과 선물또 차익거래가 발생하고 정말 많은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그죠? 차익거래는 또 뭐냐 이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선물은 예,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죠? 음. 선물투자는 만기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 예. 주식투자는 만기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걸 만기를딱 정해놨어요. 정해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청산하면서 결제를 하는 거죠 돈번 사람은 돈 받아가고 이런 사람은 이제 다 정리를 하는게 바로 만기일입니다 선물 만기일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3개월에 한번씩 두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목요일이 있으면 첫째 목요일이 있고 두번째 목요일이 있습니다 항상 목요일에 날짜가 있어야 돼요 목요일에 날짜가 있고 그 목요일의 두번째 목요일이 바로 어, 3월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올물옵션이 있습니다. 원래는 뭐 옵션이라고 하는데 뭐 편히상 나누기 위해서 올물옵션을 하셨습니다. 1월물, 2월물, 3월물 이렇게 매월 두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이 만기일은 다 파생투자하는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일이 있어가지고 아까 맞추는 게임을 한다고 그랬죠. 맞추는 사람은 돈을 벌어갖고 못 맞추는 사람은 깡통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위클리 옵션 이제 최근에 이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매달 목요일이 만기이었는데 월물이 옵션이 너무 길다 이거죠. 매주로 만기가 생겨난 거죠 매주 만기. 이제 복권 사다시피 매주 목요일만 목요일에 만기가 되는 위클리 옵션이 아주 수익률이 가장 높죠. 자 수익률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이 가격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이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죠. 수익률. <웃음> 자 삼성전자만하게 1%가 올랐다. 그죠? 우리가 다 이게 테스트 다 해봤죠. 그러면 선물은 어느 정도 오르느냐? 증거금에 따라서 이제 증거금 보통 한 15%고 잡으면. 음 6.5% 6.7% 정도 예, 보시면 돼요. 7% 한 7배 되죠, 그죠? 요것도한 7배 보시면 됩니다. 선물에 비해서 한 7배, 77.49% 그죠? 자, 이렇게 되고 또 위클 리 옵션은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예, 다르지만 다 다릅니다. 예, 종목에 따라 종목이 옵션은 종목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행사 가격이란 게 있어 가지고 매도 행사 가격, 매수 행사 가격이 있어서 다 다릅니다. 이것도 한 7배 넘었습니다. 그러면 50 곱하기 7배 하니까 350% 네. 네, 간단하게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약이라고 붙여뭐 종목별로 약간 차이 냈는데 네.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죠. 자 보세요 위클 리 옵션이 얼마나 수익이 높은가를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1%가 오르면 네. 뭐 삼성전자 1% 오르기도 어렵지만 네. 오르면 위클 리 옵션은 약 350%가 올라요 네. 그런데 깡통도 쉽게 납니다 깡통도 수시로 깡통 나요 제로가 돼버리죠 천만 원 투자해버리면 하루아침에 뭐 1시간만에 재료가 되는게 바로 이 위클리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변동성이 크다 이거죠. 오를때도 확 오르고 내릴때도 완전히 깡통되 버리고 근데 뭐 주식투자는 깡통되는 일은 잘 없죠. 삼성전자가 깡통될 리도만만하니까요 근데 오를때는 1% 정도 오른다 치면 예, 위클리 옵션은 350%가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주식 투자와 파생 투자의 매매 주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처음에 우리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주식 투자는 실적이 좋은 회사가, 어, 음, 어, 좋다 해가지고, 실적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해서, 어, 뭐, 재무제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기업 탐방도 하고, 뭐, 그런 걸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추는 게임, 그죠? 그럼 이 상승하락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상승하락. 실적이 상승하락을 합니까? 실적은 항상 실적이 다 좋았어요. 기업은. 실적이, 이런 우랑한 회사는 실적이 항상 연중 내내 좋았어요. 근데 그 실적이 뭐, 뉴스에 이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이용을 하면서 부축킵니다. 이 개인들이 사라고. 부축킵니다.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사라고. 부축킵니다. 뉴스로 도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거를 이용하는 을 거죠. 팔아먹기 위해서 뉴스에 정보를 흘립니다. 자 개인이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를 또 조장을 합니다. 전쟁이 터졌다. 그죠? 또 뭐가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공포를 또 조장하는 뉴스를 또 내보냅니다. 또 자살자가 몇명 나왔다. 이 공포를 조장한단 말이죠. 그래놓고 유효의 저가에 외국인들은 또 주식을 쓸어 담아 갑니다. 이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경기 변동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도 경기 변동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기준금리에 따라서 다 흘러가게 마련이죠. 이 매매 주체가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3개 주체가 있는데 기관은 또 많이 있죠. 금융투자, 증권사,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예, 막 국가에서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이 그죠? 엄청나죠? 그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근데 선물은 말이죠. 일일 정산을 하는 겁니다. 일일 정산. 이게 좀, 일일 정산제도가 있어요. 그날, 그날 말이죠. 수익나는 거또 손실 나는 거 바로 반영합니다. 그래 가지고 증거금 밑으로 떨어지면 마진콜이라 해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증거금이 떨어졌으니까 보충이라고 왜냐하면 증거금 15% 가지고 말이죠. 이걸 선물을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 나면 증거금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정산합니다. 매일매일 정산을 해요. 정산해가지고 손실난 사람은 이제 계좌에 입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실난 사람은 계좌에서 저저 저, 어, 손실 처리가 되고 수익난 사람은 계좌가 이제 자꾸늘어나죠 예. 일일 정산 제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익 정산을 합니다. 이 주식 투자는 일일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가 손익, 평가 수익 뭐 이렇게. 어, 평가된 상태로 그냥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고 이 선물 이런거는 바로 돈을 빼가 버립니다. 그냥 평가수익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수익난거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는 빼버리기 때문에 증거금 밑으로 잔고가 떨어지면 증거금까지 또 돈을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계좌가 폐쇄가 되고 또 반대매매 나가버리죠. 그 다음날 이 일일정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선물은. 돈이 거의 한계약당, 뭐, 한계약당 천만원 같으면 매매를 할수 있는데, 이 일일정산 때문에 손실을 무한대로 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견딜려 면은 돈이 충분하게 삼천만원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선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삼천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만원이 너무 달랑달랑거려. 이 투자라는 것은 손실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 날 때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소액 투자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 달랑달랑 천만 원 가지고 예, 맨날 깡통 차는 거죠. 그죠? 맨날 반대매매 나가버립니다. 예. 이 자금 자체가 작으니까 항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외국인들은 몰방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고, 계속 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예, 돈 자체도 없거니와, 한 방에 막 질러놓고, 오르고 내리기를, 하늘을, 하늘에다 비는 거죠. 기도하는 심정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 먹혀 됩니까? 맨날 반대로 가죠, 요즘. 널뛰기장 아닙니까, 이제? 견딜 수 없어요, 도저히. 도저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해하 했습니까? 마틴 매매를 해라 했죠, 마틴 매매. 이 마틴 매매는 마틴 게일 매매인데, 이 매매가 말이죠, 외국인이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외국인이 이 마틴 게일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신기하게도 말이죠. 외국인 매일매일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방딱 수익 내버립니다. 그냥. 그동안 다, 뭐, 조금씩 조금씩 손실난 거한 방에 다 쓸어 담아 가는 거죠. 자. 고소비 200지수. 정말 중요하죠. 파생 투자의 가장 기본은 고소비 200지수입니다. 이걸 제일 예, 매매를 많이 하고 기관 외국인 뭐 금융 투자 뭐 어떤 파생 투자는 이게 뭐, 코스피 백지수가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도 선물 옵션을 아래에 선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주식 투자는 말이죠. 상승할 때는 뭐수익능이 좋아요. 그냥 그냥 뭐 묻어놓고 있으면 돼요. 보세요. 자,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고스피 200지수에 대한 월봉 차트. 우리가 보통, 뭐, 뭐, 일봉 차트를 보는데, 그죠? 이게 이제 일봉 차트고, 자,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그죠? 이게 전체적으로 일장을 좀볼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경기 변동하고 가장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자, 2020년도 3월. 아, 어, 여기에 중순까지,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을 했습니다. 뭐, 이당시는 뭐, 거의 뭐, 증시가 뭐, 망하는 줄 알았죠? 이렇게 막 폭락할 때나. 지금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이렇게. 3월 중순까지, 3월 19일까지, 최저치인데, 이게 196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증시 자금이 투입되면서, 이제 계속 뭐, 사람 심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하락할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면 하 코로나 때문에 반짝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사람 심리 그렇게 에 느껴집니다. 그럼 내려가는 듯 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톡톡 올라가지 그죠? 계단식 상승을 합니다. 이 증시 자금이 이제 둘은 일시적으로 매도가 쏠렸지만 결국은 어 증시 자금이 투입되니까 이게 구역구역 올라갑니다. 계단식으로 그죠? 뭐 내려봐야 뭐 이틀 정도 내리고 있지만 턱 올라가 버리고 또 내려 한 이틀 내렸다가 또탁 올라가 버리고 쫙 올라가고 한방또 내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갑니까? 예 여기서 다시 또 이제 전구점에 돌파하니까 완전히 이추세와 형성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어 2021년 1월달에 완전 막 대폭등을 합니다. 그죠 미친 장처럼 예이 한없이 올라갑니까?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행보를 합니다 이게 일봉 차트 인데요 내려왔다가 또 행보했다가 또 하락장 됐다가 또 행보했다가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엇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널뛰기장을 했다가 왔다갔다 하고 있죠 이제 이게 일봉 차트고 월봉 차트가 이렇게 됩니다. 월봉 차트는 2월달, 1월달에 장대, 은봉 생겼고, 자, 월봉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200지수 제일 앞, 앞대가리가 뭘까요? 제일 앞대가리가 이게 딱 100이 있죠, 그죠? 100. 제가 말씀드렸죠. 1990년 1월 3일 전가 이게 바로 10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걸 100으로 딱 잡고, 지수를 이렇게, 이제, 예, 예,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우리나라에, 예, 선물 시장이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 세계 금융에, 예, 한 발짝 다가선 거죠. 그동안은 선물 시장이 없었어요. 주식 투자만 냅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때는 뭐 외국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그죠? 외국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뭐 자, 96년부터 이제 개방이 되었습니다. 자 선물시장이 오픈해라. 그래서 선물시장을 오픈합니다. 96년도 1996년도 그 이듬해 1997년도에 이제 옵션시장이 개장됩니다. 옵션시장도 개장해라 이거죠. 왜냐? 아. 이 선물에 대한 또 해치 개념이 또 옵션이거든. 예, 옵션 시장이 또 아까처럼 35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비해서 350배나 높은 게 바로 이, 아, 그거는 위클리 옵션이죠. 50%, 50 되니까 50배 정도. 월물 옵션이 50배 되죠. 그죠? 그러시면, 이, 이 지나온 역사를 알아야 이걸 이해가 쉽습니다. 자, 월물 옵션이 약 50% 아닙니까? 50%. 주식이 삼성전자가 1% 오르면 옵션은, 월물 옵션은 한5 0 올라요. 50%. 50배. 그죠? 대단하죠? 이 위클리 옵션 나온 지가 이제 뭐 2019년도 나왔죠. 2019년 9월 23일. 뭐, 이거는 뭐,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이, 이 위클리 옵션이 나왔어요. 여기에 7배 하니까 350%, 350배. 주식에 대해서 350배가 높은 게 바로 위클리 옵션입니다. 예. 그니까 전업 투자할 때는 위클리 옵션으로 하는 게, 예, 빨리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거꾸로 하면 깡통도 빨리 찹니다. 모든 것은 깡통 차는 거는 또, 그걸 또 비켜나가야 되겠죠. 그죠? 모를 때는 다지 박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처음에 초보자들은 아무 데나 지 박고 뭐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죠? 사고도 많이 납니다. 뭐, 인명살상 한 분도 있고, 뭐, 어? 자동차 운행 위험한데 뭐 사고 날 수밖에 없죠. 사고가 안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이제 잘 운전을 잘 하게 되면 사고 안 나면서 안전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예, 96년도 97년도 옵션시장 개장되면서 예, 뭡니까 그죠? IMF가 또 터졌죠. 그죠? 98년도 예. 자, 또 외국에 예, IMF 어, 긴급자금이 들어오니까 또 올라갑니다. 주가가 그죠? 한 1년치 올렸다가 또 하락시킵니다. 그죠? 예. 길게 가지도 않아. 그죠? 또 행보했다가 또 올렸다가 9.11 테러 듭니까? 2001년도 9월 11일 이게 9.11 테러 입니다. 참.. 기억 참.. 저도 이 파생바닥에 살면서 다오만가다깨었습니다 그죠? 자 2001년도 9월달이면 여기죠. 9월 28일 그죠. 9월 11일날 9.11 테러에요. 뭐 500% 막 터지고 그런 날인데 이건 올봉이죠, 그죠? 올봉, 올봉, 올말까지는 좀 하락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또 올라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악재라는 것은 악재가 발생되면 이제 그때 보다는 악재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죠? 그 그러니까 주가는 또 올라가죠. 그걸 또만몇 개월 또올라가칩니다 그죠? 그러다 또 하락합니다. 또 하락했다가 또 이제 상승으로 가고 또 하락했다가 상승. 예,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것입니다. 자, 폭락하는 시절이 있고 또 올라가는 시절이 있고, 그죠? 음. 장기간 시월이 흘렀습니다. 이거를 요렇게 해볼까요? 2013년도, 2011년도, 2008년도 이렇게 계속 2012년부터는 또 행보하는 장입니다. 자, 2016년도부터 또 상승하죠. 자, 2016, 20, 2017년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2 0 1 8년도또 하락하죠. 2018년도 하락. 자, 2019년도. 예, 행보를 했다가, 자, 2020년도. 코로나에 의해서 예, 폭락을 했죠. 3월 중순까지. 코로나 정시자금 유기입이 되니까 또 폭등을 합니다. 그죠? 그래도 이렇게 현재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요거 한 1년 6개월 상승시켰다가, 예. 어떻습니까? 월봉 보니까 참 모양이 참 아름답죠? 그죠? 계속 양봉으로 왔다가, 언제입니까? 7월 말부터 이제 은봉으로 나타난 거죠. 그죠? 은봉이 지금 뭐한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은봉 생겼다가 양봉 하나 챙겨놓고 다시 은봉입니다. 예. 자, 이런 상태에 돌입을 했던 것이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지금 이제 전쟁이 터졌죠. 그죠? 어, 코로나, 뭡니까? 우크라이나 어, 전쟁이 터졌습니다. 뭐 조만간 이제 함락이 되면서 뭐 항복을 받아 내겠죠 자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기준금리 저번에 말씀을 여쪽에 제가 그때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1월 14일 금년 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폭락할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 폭락장을 완전히 적중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장은 2년에 한 번씩 나타난 그런 장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했죠. 그죠? 왜 그렇냐? 3개월 전속을, 3개월 전속에 행보를 했단 말이죠. 예. 분명히 이제 확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올 것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속임수 전략을 외국인들이 하는 거죠. 예. 속임수 전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파시장에 항상 저도 속임수에 걸려들었어요. 그죠? 이때 걸려들었죠. 이때. 위클리 옵션 만길인데, 2월 17일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 만길인데, 나는 여기에 돌파할 것이다. 봤는데, 이게 돌파하지 못하고, 십자형이 되면서, 2일선을 상승시킨 그런 날이었죠. 3일간 계속 상승을 했는데 대세의 흐름은 하방이었단 말이죠. 나스닥도 그때 다 하락을 하고 있었는 그런 날이었죠. 결국은 하락 쪽으로 다시 가야 된 데서 하락 쪽으로 마인드를 구축하고 전쟁이 여기서 발발이 된 거죠. 2월 24일 날 목요일 날 전격적으로 탱크를 밀고 들어왔죠. 자, 그게 이제 발표가 되니까 악재가 이제 소멸이 된 거죠, 그죠? 소멸이 되니까, 에, 나스닥 증시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참. 자, 일봉상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 이제, 이, 이 또, 3개월 연속, 행보를 할지 예, 그럴 공산이 큽니다. 그렇죠? 이렇게 추세 하락이 되는 날은 극히 드물어요. 추세 하락하는 날은 옵션 매수자가 돈 벌기가 정말 좋거든요. 나 이렇게 행보하는 장은 다 옵션 매도자가 다 수익을 땡겨 갑니다. 옵션 매수자는 어,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대부분 다 잃어요. 깡통 찹니다. 깡통 100번 찬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날, 이런 기간 때돈 벌고 떠나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그 매매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매매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몰빵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몰빵 매매는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나와버려야지 그걸 계속 끌고 간다든가 이러면은 결국은 집니다. 자, 외국인은 마틴 매매를 활용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활용합니다. 외국인은 여기 제가 그동안 느끼고 경험했던 걸 갖다가 다 이렇게 에기스를 뽑아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강약 조절을 합니다. 자본금을, 그죠? 투자금을, 투자금을, 투자금의 강약 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이라는 작자들이 이걸 계속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외국인이 하는 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외국인들은 몰폭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네. 자, 외국인들 보세요. 계속 지금, 어, 어제 2월 25일 날, 6,200억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 전에는 6,700억을 내다 팔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옛날에 그건 안 나타나는데, 이날이죠 이날 1월 27일 날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때도 위클리 옵션 만길이었죠. 이때 뭐, 뭐 400배 터지고 그랬죠. 자, 1월 27일 날 1조 7천억을 내다 팔았습니다. 자 투자금이 주식을 이렇게 1조 7천억을 판 적이 없죠 지금 많아 봐야 지금 6,500억 사고 그죠 8,300억 1조 7천억 두배야합니까이 투자금을 몰빵 지르지를 않아요 절대로 강력 조절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강력 조절 합니까 무조건 100% 다 지르죠 지금 그러니까 게임이 됩니까 이 안되죠. 예. 외국인들은 이렇게 강량 조절을 합니다. 적기할 때는 2,600억, 뭐 적기할 때는 648억만 매도 하고, 예 선물도 많이 안 가지고, 예. 강량 조절하면서 예. 뽑아 먹을 때는 확실하게 한탕 확실하게 해 먹고, 나머지는 그냥 어 살살살살 물이 예. 삼아 그냥 왔다 갔다 행보하면서 어. 잔챙이들 돈다 뺏어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매매하고 있다는 걸꼭 아셔야 되고 어... 자, 상승장 하락장 다 있죠. 그죠? 상승장 하락장. 행보장 있습니다. 예, 행보장을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외국인이라 해가지고 한 사람만 외국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입니다. 전 세계를. 가장 큰 손입니다. 여러분. 이걸 등안시 하는데 이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외국인은. 나스닥 예, 투자하지, 홍콩 투자하지. 똑같이 움직입니다. 보세요. 홍콩 지수도 똑같이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뭐, 니케이 정시도 뭐, 똑같이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다이관여다 하고 있단 말이죠. 폭락할 때 같이 막 폭락하고 똑같은 시점에, 네.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외국인을, 한, 뭐한 개의 업체라고 보시면 안 된단 말이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 옵션에서, 푸드 옵션에서 한 500억 원어치를 지금 사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죠?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하방으로 지금 구축을 해 놨는데 언제 풀지 어떻게 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외국인의 행태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외국인의 투자 방식대로 말이죠.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날 그날 움직이는 것은 선물로, 어, 선물이 단기적인 포지션이죠. 그리고 주식이 장기 포지션입니다. 자, 옵션은 뭐 단기적인 포지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옵션 포지션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옵션 포지션이 예, 하방이면 같이 하방으로 가는 거니까 이 3개의, 예, 포지션을 따라서, 어, 큰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어, 매도할 때한 방향으로 갑니다. 매수할 때는 상승이 그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때 이제 장대양봉, 장대음봉이 생기는거죠. 장대양봉, 그 다음에 장대음봉. 자 그래서 강약조절을 해 가지고 장대 양봉 이라든가 그죠? 장대음봉에서 털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매매해봐야 옵션 매수자는 거들납니다. 여러분. 쉴때 쉬고, 어, 기회다 싶으면 한방 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쉬어야 됩니다. 그죠? 행보장에서는 쉬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매매자세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행보장입니다. 요 외국인들이 지금 행보장인데 언제 지금 추세로 바뀔지 잘 보시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내다 팔때 뭐 이런 장때, 언봉 때 결정적으로 배팅을 하셔서 털고 나오셔서 큰 수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선물 옵션을 알아야 성공한다는 주제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1% 오르면 위클리 옵션은 약 350%, 그러니까 350배가 증가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고, 에, 이 보통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만기일 때에 이렇다 이거죠 만기일 때자자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국인대로 매매를 해야 되고 외국인도 어, 마틴매매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몰빵매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예. 그 다음에 예. 100 이라는 숫자가 있죠. 코스피 백지수에는 1990년 1월 3일 날 이때가 10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으로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매매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빵매매해서는 절대 안되고, 일순간 한두 번뭐 이렇게 결정적일 때물빵 매매해 가지고 확당기고 쉬어야 됩니다. 그죠? 양보장에서는 쉬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에.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에. 모를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100번 이상 깡통을 쳐봐야 됩니다. 100번 이상 깡통을 쳐봐야 옵션을 이해합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 옵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수시로 깡통이 납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어, 성공 투자 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